네 반갑습니다 무료체국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어, 보다 확장 가능한 지갑이 업데이트 돼서 출시가 될 것이다 아, 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어, 현재는 지금 그이 파이월렛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작동이 되는 방식이고요 어, 나중에는 이 모든 사용자들이 거의 이제 거의 보다 많은 화, 어, 이제 유저들이 이 파이 코인을 매개로 하는 어그 서비스 결제 수단을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파이 생태계의 미래 확장 가능한 디앱 어, 월렛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거의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 관련 내용이 BSC 뉴스를 통해서 언급이 됐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지금 여기 보면 1월 26일 날에 올라온 BSC 뉴스입니다. 어, 파이 네트워크 개발자 페이지 인터페이스 업데이트로 지갑 통합 개발 표시가 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파이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어, 자신이 이제 보유한 자산을 사용을 해서 디앱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앱 지갑이 출시가 될 예정이다. 이게 예, 핵심인 거죠. 자 파의 핵심팀은 분산 애플리케이션 디앱 개발자를 위한 결제 옵션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모바일 마이닝 플랫폼은 곧앱 지갑을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국 매체에서도 떠들고 있었던 게 어, 1월 초부터 어, 디앱 지갑이 월래이 나올 것이다. 어, 그리고 그것은 1월 중으로 일단 개발 버전으로 출시를 할 것이고 전체 공개 버전도 곧 이제 어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파이체인몰에서 트위터에서 지난 1월 20일 날에 이와 같은 트위터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 파이체인몰 공식 트위터에서는 어 파이네트워크의 혁신적인 앱 지갑 통합 계획을 공개를 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 해당 트위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파이 코어 팀에서는 지금, 어, 페이먼트 기능이, 어, 지불 기능이 들어가 있는, 어, 것이 업데이트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어, 이 지불 기능은 현재까지는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이 되고요 나중에 어, 조금만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면, 공식적인 공지를, 어, 해당 트위터나 이제, 어, 여기 텔레그램 그룹을, 그룹을 통해서도 이제 곧 공개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어, 간략적으로 좀 보면 여기 이름 적고 그다음 디스크립션 뭐그 우리가 뭐 리플 적는 것처럼 어, 그다음 여기 이렇게 디스크립션이 있고 네트워크는 당연히 파인 메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구축이 되는 것이고 커넥트 원래에 보면 이제 여기서 다른 이제 이 앱과 의 연동성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커밍 순이라고 돼 있고요. 현재 지금 앱 지갑은 아직까지 현재 메인넷에서는 어, 활성화 되지는 않는다. 어 다만 어이앱 지갑이 어떤 확정 짓는 어떤 요구 사항을 어 이제 충족을 하게 될 경우에 어이 지갑은 이제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돼 있고요. 다만 중요한 점어 어, 현재 지금 이 원래 지갑은 어이 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당신이 캐와시를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KYC 통과해서 체크, 어,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된 자산이 있는 어, 사용자의 경우에 어, 이것을 이제 이 지갑, 이 지불, 이 어, 메인넷에 있는 자산을 통해 가지고 어, 이 D앱이라고 하는 이이 어, 이 앱이 나오게 되면 이 앱을 통해서도 이제 지불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앱을 통해서 어, 기존에 이제 유저와 유저 간의 이런 그, 파이 월렛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 앱을 통해, d앱을 통해서, 유저에게도 지불이 되는 그런 기능이 이제는 나올 것이다. 단, 현재의 메인넷에서는 이제 활성화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bsc 뉴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어, 이 업데이트는, 어, 업계 개발자와 개척자에게 매우 희소식이다. 자, 사용자는 기능이 활성화되게 되면, 파이코인을 어 이제 결제수단으로 해서 서비스 비용을 지불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이것은 미래의 법정 화폐 지불을 위한 길을 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게 될때 이제 단순한 이제 어 현재는 이제 아직 초기이고 어 유저와 유저 간의 거래를 넘어선 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기업과 유저 간의 거래도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한 발짝을 내딛는 셈이 되겠죠 자, 조금 더어제좀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면 어떤 파이 네트워크의, 어, 이제, 보다 확실한 어떤 그런, 어, 이 비전이 이제 제시가 될 겁니다. 어, 케와시에 대해서 조금 더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고, 파이 네트워크의 성공을 기원하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